오늘 은 이국 적인 풍경 을 자랑 하는 거제 외도 보타니아 에왔 습니다. 야, 이번 한 가지의 승방용. 이것이 바로 바다의 전망 아니라고 분사을다하 나누겠습니다. 여러분들 식사를 시작해 그다지어 정비역으로 지금 식사로 말라진 데서 얘기를 식사되고 그걸로 말라서 결과를 터뜨려. 아, 약간 그 도가 껴 갖고 나 버리지 말고, 우리 힘껏 을가 살자 면서 일날수 있는 것 이다 는생이 라고 수 5시도 아주 멋지게 조성을 해놨네요. 오우, 입구에 속돼서 별적별적이 하늘을 찌르듯이 예, 마음으로 조성됩니다. 하하, 이것도 뒤돌아보니까요. 저 멀리 해군강도 보이고 한포의 그림 같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한시간반 정도 시간을 주는데요. 어, 그래도 이렇게 걸어봐야죠. 아하, 이 나무를 이렇게 비밀로 꼬았을까요? <웃음> 아, 저희가 이제 싹 가는 것 같습니다. 해맑게 없이. 쭉 따라만 가면 될것 같아요. 어우, 요 센터 시원한 아이스크림 가는 데인데. 아 쉼터도 아주 멋지게 구성을 해놨네요. 장교 출신인가 나 아무도 각입니다 각 이곳은요 그냥 카메라 들이 대면 그냥 아들 예술입니다 허랑가시나무 빨리 인뭐야 아, 멋진 광장입니다. 자. 광장을 정말 멋지게 조성을 해놨습니다. 자. 기가 막힙니다. 실수는 아무도요, 너무하죠. 지 만들어놨어. 찍는다 그림이야. <웃음> <웃음> 나무가 완전 까백이네 기가 막히게 까는네 정말 말 그대로 그림 같네요. 그림 같아. 오우. 하늘 아전망대에서도 허약리는게 멀리멀리 저기 해군관도 보이고요. 오, 얘도 설집자 이창호님이라네. 아, 잠깐. 아과하람 아, 느낌 좋네요, 진짜. 아, 사랑의 언덕이랍니다 이곳은 <통신> <웃음> 또 무리의 정원이랍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곳은 바다전망대랍니다. 어? 아 또다시 많은 분들이 좀 내려오고 계시네.